안녕하십니까 이채노부동산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지 덥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어우 되게 덥냐 그랬더니 그냥 많이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가다가 오니까 더운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좀 썰렁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토지입니다 토지 이 토지는 여기 보시면은 옥수수 심어놓은 데하고 요 비닐하우스 요 부분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개괄적인 설명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의 목장용지 그리고 국어점용으로 해서 상당히 넓게 쓰는 토지입니다. 약한 700평 정도 사용하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카카오맵으로 개략적인 설명 한번 드릴게요. 커서 움직이는데 여기가 6번 국도입니다. 저기 강원도 가는 길그 6번 국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 분홍색 표시된 토지가 대장 토지 거든요. 근데 이제 거리를 한번 재보면 약한 500m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봉부터 올라타기가 상당히 용이한 위치에 있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2차선을 바로 접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커서 움직이는 쪽은 저기 천입니다. 천. 개울이죠. 그 수량이 조금 비가 와서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평 시내랑 그리 멀지 않고요. 뭐 지금 양평역을 간다고 치면 거리상으로는 한 5km 조금 넘게 나옵니다. 시내 양평읍 대흥리에 위치해서 양평읍 접근성이 뭐 차로 웬만한 데는 10분 정도면 다갈수 있는 거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7번 국도도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1km 정도 되더라고요. 3 7번국도 가깝더라고요. 경기 부동산 포탈로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땅은 지목이 계획관리고요 면적 이후 매매 대상 토지는 507평입니다. 지목은 목장용지고 계획관리지역이라서 건축물 용도 제한은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지목의 목장용지는 전용부담금을 안 내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평당 130만 원이지만 실제로 내는 매매가는 뭐 전용부담금이 평당 15만 원 맥시멈이니까 한 115만 원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 납게 표시된 거는 그 하천 보지 지금 주인분이 점용 받고 계시거든요. 그거 한 190평 정도 점용을 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지목이 목장 용지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상당히 세어 회배, 회배당 17만원 정도니까 평당으로 하면은 뭐한 45만원 50만원 이렇게 좀 공시지가가 비싼 땅이죠 그 다음에 항공지적도 보시면 여기 지금 실제로 아까 다음 지대에서 카카오맵에서 보셨던 것 같이 비닐하우스하고 옥수수 밭 요정도의 이제 요정도 요그 경계가 되고요그 위치 이제 대략적인 위치 자리한 위치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이제 그 드론으로 찍은 건데요. 오늘 제가 더운데 나가서 찍었는데요. 여기 옥수수밭하고 비닐하우스 요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땅 모양새가 좀 뾰족해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지보다는 창고나 작업실 이 같은 상업용 시설로 적합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국어용지를 사용하고 국어용지 점용받는 거는 거긴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땅은 크게 쓰지만 실제로 건물을 안 치기에는 뾰족하기도 해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주택보다는 뭐 상업용 시설에다 적합해 보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장점이 차량 들고 날기가 편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여기. 육봉도 그냥 그교차로서 내려오면 뭐 500m면은 뭐 금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비닐하우스, 6킬 오른쪽, 지금 현재 보이는 오른쪽은 이상한이고 왼쪽은 그 하천이거든요. 하천도 폭이 꽤 넓어요. 지금 보니까 뭐, 뭐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은 좀 있고요. 뭐 겨울에는 그렇게 물이 많은 그 겨울은 아니에요. 이제 겨울 보시는 건데, 이제 얼마 전에 비와가지고, 이제 풀도 좀 쓰러지고요. 없는 것보다 낫죠? 겨울이.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지금은 그 밭으로 쓰고 계세요. 그 작물도 뭐, 종류 잘 해서 깔끔하게 작물을 재배하고 계시네요. 6봉 국도 저기 멀리 보이는 게 6번 국도인데 차량이 너 많고, 여기서 뭐,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고나 상업용 시설, 뭐, 공장 이런 거를 쓰시라는 얘기가 차량 드나들, 드나들기가 상당히 편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니까 러 이거는 저기 제가 아는 형님 소유, 소유의 땅인데, 그 지금 양평이, 뭐 건축비도 당연히 당연 올랐지만 땅값도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제가 볼때이 땅은 물론 목적에 맞는 사람한테는 그 적극 추천드릴만한 땅입니다. 뭐 가격도 제가 볼 때는 시세 대비 저렴한 편에 속하는 땅이고요. 주변에는 육봉소 쪽에는 뭐 창고나 이런 뭐 야적장 뭐, 그 차고지, 이런, 그, 시선들이좀 있어요. 그리고 좀 한적하고 조용한 편에, 조용한 편입니다. 이 위치 자체가. 주변에 뭐, 별로 뭐, 건물이나, 뭐 집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적하고 조용한 위치입니다. 처음에 썰렁한, 멘트 좀 달렸는데 썰렁해지셨는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